거기 었냐 부딪힌 느낌도 안 나는데 혼자 왜 저래? 야, 관종이냐? 괜찮아? 야, 마상훈. 친구가 넘어졌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해?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렇게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거든? 정원이잖아. 사과해, 빨리. 야, 미안하다. 주 때문에 산줄 알아라. 안정... 좋... 여기 복도 좁은데 애들이 많이 뛰어다녀서 그렇게 멍하겠 있으면 쳐쳐 조심해. 응. 음, 음. 고마워. 그럼 o 보자자 여기가 녹음실이야. 아무거나 막만지지 말고, 자 우리 팀별로 연습해온 노래 한 번씩 녹음해보자. 쌤, 오늘 o m e 있는데요? 어 그렇지 임 인베. o 자임 o 랑한번더팀 짜서 할 사람 제가 할게요, 쌤. 어, 그래? 주은이라면은 님배가 처음이어도 되게 잘할 것같아 제, 제, 제, 뭐, 뭐지? 뭐지? 왜, 나, 나, 나, 나 나한테, 나한테 잘해주는, 잘해주는 거야? 미쩍거리게 왜또 가만히 서있어 안 믿겨? 미미미미 미, 미, 뭐야 너 설마 그음수 공주한테 주려고 산거냐?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리 공주한테 뭘 주는데? 아니 이 ㅆㄱ아 공주한테 마음이 있나 본데? 아마 역시 우리 공주 인기도 많아 이름값 하네? 공주? 아 뭐래? 놀리지마 야 소인배 뭐하냐? 음료수 안줘? 약간 고, 고구마, 고, 고구마 고구마 고, 고구마 고구마였어 고구마. 뭐랬냐 어 그렇게 떨렸어요 인데아 너무 웃겨 말왜 <웃음> 저렇게 못해 공주너 음료수 받을 거야? 너 저거 받으면 제만 받아주는 거야 대박 대박 아 오버하지마 진짜 고마워 잘 마실게 너입찢어지겠다 계속해봐. 혹시 아니야? 공준이네 마음 받아줄지. 그, 그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<웃음> 새끼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. 잘해봐라. 공주 남친 없다. <놀람> 길바닥도 너랑 그렇게 해서 아이컨택하면 짜증 나겠다. 맞아. <놀람> 아유 진짜 인상하구나 괜찮아? 이거 먹어 오늘 진짜 피곤했지? 잘가 뭐야? 이걸 왜, 왜, 왜 줘? 줘? 나만? 왜? 왜? 뭐야? 뭐야? 뭔데? 왜? 고, 고, 고, 공주는, 공주는 진짜, 진짜 뭔데? 뭔데? 뭐냐? 그때 애리 보내서 막 집에서 니커 니커니 하는 거 아니야? 투디 <웃음> 여친이라도 있어 산맛이 날거 아니야? 나도 야 빨리 자리로 가자 좀. 인배야 신경 쓰지 마. 응 시, 신경 안써 준아 그어 어제. 말은 못했지만 네가 좋아하는 미미짱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나마 나만... 임배야 임배야 야 소임배 어어 어, 어, 미.. 미미짱? 뭐라는 거야 안 내려? 아 내려 내려 1층입니다 올라갑니다 <웃음> 이게 뭐냐고 너무 아트올리잖아 이런 취미가 있는 지 몰랐네 울꽁주 <웃음> 웃겨 주은이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건데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감히, 감히 내 여자를... 여자를 그만해 진짜 저, 저기 그건 우리 두, 둘만의 암호라고 둘만의 암호? 누구 둘? 너랑 꽁주랑아나 임대야 너저안 깼냐?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저리로 가세요. 허이 아, 알지도 못하면서. 그, 그치, 주은아. 주은아. 임배야너 많이 피곤해? 좀 쉬는 게 좋겠어. 내가 선생님한테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쉬다 와. 사장은 자기가 그런 음. 말 틀리는 거 너무 싫어. 싫어 흠 그러니까 조금만 피해 있어요 응? 알았지? 아 알았어 미미짱 말 들을게 어? 어어 어. 아, 그럼 난 들어가 있을게 어. 야뭐 하다 왔냐? 아니 딱 봐도 얼굴도 빨갛고 아파 보여서 보건실 데려다주고 왔지 거딘지 모를 거아니야 그거 얼굴 빨간 거너 때문이잖아 너 좋아해서 저새가 맞아 공주 딱 보면 몰라? 저 오타쿠가 너 좋아하는 거 누가 봐도 알겠던데 아니라니까 당연하지 하여간 붓눈 있어가지고 나.. 나도 붓눈 있어 조완 나. <웃음> 어쩌라고 주은이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지? 아, 아직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아 진짜 내가 먼저 남자답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주은이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아 몰라 몰라 어떡해 더블 데이 있다 하자. 야 조한아 너 남친 있어? 어, 응. 어. 언제부터, 언제부터 있었는데? 얘왜 이래? 나 1년도 넘었어. 왜 이래 진짜? 나한테 왜말안 했어? 왜말 했냐고! 나 그것도 모르고. 아이씨. 아니, 쟤왜 저래? 미친 거야? 너는 너랑 관련된 거 눈치가 없구나? 쟤 우리만 좋을 줄 쫓아다니면서 올울린거너 때문이잖아. 모래 알아도 모르고 싶다. 나 완전 얼빠거든. 웃겨 진짜. 아무튼 꽁주. 그래서 남소 받을 거야. 말 거야. 나? 난안 받아. 나. <웃음> <웃음> 주나 이거 먹어. 어? 응. 고마워. 하나야. 그, 그 친구끼리도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. 너무 서운해하지 마. 뭐야? 꽁주, 응? 너 제랑 뭐 있어? 아니지, 아니야. 야, 반쪽 오타쿠. 야, 그래, 왜? 왜? 왜? 왜? 아까 봤 왜? 왜? 뭘? 아까 나랑 조하나랑 얘기한 거 아. 내가 조하나한테 남친이 소리 지르고 나왔잖아 아... 그, 그거? 이 새끼 나랑 웃어! 웃어! 아, 아 미안 미안 아무튼 걔가 뭐 별말 안 하지? 그, 글쎄 주, 주, 주, 주은이는... 아니 공주 말고 조하나가 말이야 그어요공준밖에 없나. 어? 그거. 뭐? 이거? 네. 왜? 아, 아, 아니야. 뭐야. 심겁게 아무튼 조언하고뵙말 했다는 거지? 간다. 오오. 어, 어. 가. 초콜릿 하원는 매점에서도 안 팔아서, 안 팔아서 해, 검색까지 해서 산 건데 주은이가 상훈이한테 저걸, 저걸, 저걸 줄, 줬다고? 질투 작전? 응. 내가, 내가 너무, 너무 안 따가가니까 지금 밀당하는 건가? 건가? 아, 아 오케이. 오케이, 접수, 접수. 그, 그, 그, 그렇게, 그렇게 원한다면 고백해 고백해주지 널내 여자로 만들어주겠어 그동안.. 힘들었지? 그동안 네 마음을 모르는 척해서 미안해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좋아해 진 찐따 새끼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돌았나? 비밀 연애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지는 거다 들켰어 공주 오케이 접수 이렇게 널 알아가는 것도 재밌네 쟤 누군데? 몰라 못 봤어? 대표님 되게 좋잖아 잘 보여야지 역시 공주 똑부러져 준아 이번 녹음 때임배 도와준 거 정말 잘했어 내가 월요평가 때 추가 점수 줄게 감사합니다 아, 초콜릿 또 주네? 맛없던데 댄스 쌤은 맨날 네가먼주더라 맞아, 나도 별로더라 어디서 파는 건지 이상한 데서 오나 봐 그니까 어? 제 댄스 수업 안 듣지? 재나 줘야겠다 임배 아이씨, 오늘 동생이랑 가방 바꿔가졌어 쟤 짜증나 가만히 다면 뭐냐 뭐냐고 너무 안 어울리잖아 저..저기 저, 그건 우리 둘만의 암호라고 쟤 뭐래냐 암튼 그래서 공주 왜안 받는다고? 아 나도 남자친구 생겼다고 안 그래도 어제 생겨서 너한테 보여주려 했는데 뭐, 누구야 누구야 뭔데 뭔데 나 사진 좀 보여줘 네. 도소희인데이 모든 게날 젠토하게 하려는 작전이구나 귀여워 정말 <웃음>